안녕하세요 임재와 동행입니다 오늘은 임재에 관한 말씀들을 제가 묶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편의 그 임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1편의 임재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귀를 쫑긋 세워 주시고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도 꼭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할게요 이러한 자가 여와를 구하는 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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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오래된 작은 문들아, 높이 들려서 영광의 임금이 들어가시게 하라. 보라,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앉도록 함께 앉도록 허락할 것이니 나 자신이 이겨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의인들의 당신의 이름에 감사하고 정직한 자들이 당신의 림제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여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지쳤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니, 나로 하여금 아침에 당신의 인의에 대하여 듣게 하시고, 내가 당신께 내 영혼을 올려드리니,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당신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너의 후손이 나의 계약을 지키고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증거들을 지키면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너의 보좌에 앉으리라 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여 자신의 거처로 삼고자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나의 영원한 휴식처라. 내가 이곳을 원하였으므로 여기에 거하고.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종에게 비추시며 당신의 법규를 가르치소서. 사람들이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에서 눈물의 시내가 흐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마음으로 기뻐하라. 여호와와 그의 힘을 구하고 그의 림재를 끊임없이 구하라. 내 고통의 날에 당신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에게 귀 기울이시고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나에게 응답하소서. 이는 내 날들이 연기같이 지나가고 내 뼈가 화덕같이 타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부르짖고 아침에 내 기도가 당신 안에 이르는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당신께서 나를 버리시고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내게 숨기십니까?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기름 부신 자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의 궁정에 머무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해와 방패시고 은혜와 명예를 베푸시며 온전히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유의 여호와여 복 많이 받은 사람은 모두 당신을 의지합니다. 여워야 당신의 인의가 선하니 나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나큰 긍휼를 따라 내게서 돌리소서 내가 곤란에 처하였으니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종에게 숨기지 마시고 속히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송량하소서. 당신의 얼굴을 나의 숱한 죄에서 돌리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새롭고 정직한 령을 두소서. 나를 당신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서 당신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당신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허락하시며 나를 붙드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니 언제 내가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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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없이 수홀에 이르게 하소서 당신께서 그들을 당신의 은신처에 숨겨 사람들의 비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초막에 감추어 인간의 말다툼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당신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든든하게 세우셨다가 당신이 얼굴을 감추시자 내가 당황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이가 되소서 하였습니다. 이는 내 영혼이 잠잠하지 않고 당신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영원토록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말하기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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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하지 않으시며 그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호소할 때 응답하신다. 온유한 자들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와를 호 찾는 자들은 그를 찬송하리라. 나는 너희 심령이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당신의 얼굴을 뵐 것이며 내가 깰 때에는 당신의 형상을 보며 만족할 것입니다. 여와의 호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여와는 호 의로우시고 의로운 행실을 사랑하시니 정직한 자들이 그의 얼굴을 베리라. 그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숨기셨으니 그가 결코 그것을 보시지 않으리라 합니다. 여호와의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손을 드소서 억눌린 자들을 잊지 마소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일까 하니 여호와여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할렐루야 여기까지 다 듣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러한 분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